꾸준하게 돈을 벌수 있는 FX 트레이더가 되고 싶으시면 www.masterclassfx.com에서 c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은 masterclassfx@gmail.com입니다. 아 참, 지금 트레이딩뷰에서 사이버 먼데이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30불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링크를 통해 가입하세요. 사이버 먼데이가 끝나도 30불 추천 링크는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3 0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양우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아는 YOLO, You only live once. 이제 이거 말고 이 말은 어떨까요? You live everyday, you only die once. 당신은 매일 살고 죽는 건단한번 죽는 거다. 얼추 비슷한 말이지만 깊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이 뜻이 상당하게 다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상당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YOLO를 외치며 높은 수익만을 기대하는 트레이더 아니, 갬블러들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욜로만 예치고 진입했다가 어카운트를 날리는 상황이 아주 태반이죠. 제대로 주식 외환거래 해선을 배워서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과 이런 시장에서 욜로족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지인이나 가족에게 나 이거 한번 해볼 생각인데 말하면 꼭 듣는 이 한마디 야 하지마 그거 하다가 돈다 잃는다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이나 모아라꼭 해보지도 않았거나 실패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본인이 왜 실패했는지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말이죠 그럼 반대로 이걸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떠한 조언을 줄까요? 며칠 전 아는 형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야기를 하는 도중 이제 본인이 일주일에 40시간에서 50시간 정도 이제 노동으로 일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내가 평생 해야 할걸 생각을 하니 너무 미래가 두렵다 앞이 깜깜하다 깜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직접 몸으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수 있는 돈이 돈을 버는 FX를 한번 배워보려고 한다 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 정말 좋은 생각이다 물론 리스크 매니지먼트만 잘 관리를 하면 이라고 저는 그런 조언을 주었습니다 5년 이상 트레이딩을 해본 결과 성공의 지름길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거래를 하다가 골로 가는 사람들이 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리스크가 중요한지 전 차트로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욜로족이 있고 반대로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트레이더 자 트레이더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딩을 이제 뭐 FX나 해선이나 주식이나 이런 트레이딩을 이제 비즈니스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을 저희는 트레이더라고 이제 전문 트레이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왼쪽에 YOLO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바코드처럼 진입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입을 하고 싶고 이제 수익만 생각 하고 리스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YOLO 그냥 뭐 지금이니 그냥 외치면서 진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트레이더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y o 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크 가 없음, 아니 리스크 관리를 못함 자 리스크 관리를 못함 자 트레이더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돼있음 예를 들어서 뭐 어, 거래 매일 진입당 1% 리스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리스크가 제대로 이제 뚜렷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트레이딩 플랜이 없음. 자, 트레이딩 플랜이 없으면 내가 어떠한 기준점으로 거래를 진입할 것인지 그거를 좀 알기 어렵죠. 본인 스스로도 어려운데 어떻게 성공을 할 겁니까? 그렇죠? 자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언제나 그렇듯이 정확한 트레이딩 플랜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어, 레지센스에서 뭐, 이러한 상황이 나오면은 그때 매도를 할 것이다. 뭐, 카운터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 매도를 할 것이다. 뭐, 이러한 캔디 패턴을 기다린다. 그럼 나는 그때 이제, 어 매도를 들어갈 것이다. 아니면은, 뭐 나는 뭐, 리스크, 뭐,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를 보고 진입을 할 거다. 아니면은, 아니면은, 이 나왔는데도 예를 들어서 1대3 리스크 리워드 비율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또 뭐, 어.. 플랜에 맞지 않으니까 또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언제나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두번째 같은 경우는 정확한 트레이딩 플랜이 있습니다 본인이 뭘 찾고 있는지 아는거죠 그렇죠자 3번 같은 세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1번이랑 상당히 이제 연관성이 높은데 비슷하죠? 자 리스크 리워드 비율을 신경을 안쓰지 않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를 했다 자 매수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대1 비율이에요 그쵸 초록색이 수익권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 박스가 이제 가격이 빨간색 박스 안에 있으면 여기가 손실구간이잖아요 그쵸 지금 보시면은 비율이 1대1인 걸알수 알수 있죠 내가 리스크가 1이면은 내가 이 거래 성공을 했을 때에도 얻는 수익이 1인거예요 그쵸 1대1 비율 자 이러면은 좋지 않은 거예요 내가 리스크를 1을 두었는데 버는게 1다 그러면 좋지 않은 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리스크 리워드 비율은 아니에요. 자 반대로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1대1 비율은 잘 하지 않습니다. 이제 리스크 리워드가 최소 1대2에서 그래도 최소 1대3은 넘어가야지 내가 아 내가 리스크가 1이 되어도 아 내가 리스크가 1이면은 내 리워드가 3이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잃어도 세번 돈을 잃어도 한번 거래 성공을 하면은 나는 그래도 본전은 찾는구나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니죠 세번 돈을 잃으면은 세 번을 잃어도 사실 본전이 안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제가 어떠한 이유로 그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00불 리스크를 걸었다 100불 100불 100불 마이너스 300불이 이제 저가 이제 세번 거래를 쳐서 마이너스 300불이 됐을 때또한번 100불 리스크를 두면은 어네 이거 성공했을 을때 본전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1-3 대 비율 이런 식으로 리스크 리워드 여기는 좋은 리스크 리워드 비율 좋은 리스크 리워드 비율이 되시는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욜로족이고 여기가 트레이더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욜로족이다 이거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욜로족이면은 눈치채셨을거예요아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 현재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욜로족입니다 당신은 욜로족에서 트레이더로 넘어오셔야지만 꾸준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크 리워드가 왜 중요한지는 여기서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내가 지금 여기가 본전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만불이 될 수도 있겠죠. 뭐이 금액은 솔직히 상관이 없고, 자, 내가 지금 현재 본전에서 마이너스 10%를 잃었다. 그러면 현재 내가 본전에서 10% 잃었으니까 90%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이 90%를 어, 가지고 있고 현재 마이너스 10%인 상황에서 내가 본전을 찾으려면은 그럼 또 돈을 계속해서 잃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마이너스 20%를 잃었을 경우에는 8,000불이 남은거죠? 그쵸? 8,000불이 남았으니까 내가 25%를 따야지만 다시 만 불로 올수 있는 겁니다 그쵸? 30%를 잃으면은 43%의 수익을 내야지 본전이 될수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40%가 되면 은 67%라는 큰 수익을 내야지만 본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50%는 그러면 은 100% 60% 마이너스면 150% 계속해서 엄청 커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텔레그램으로 문의가 왔었을 때 그분의 어카운트는 마이너스 50%에 깔려 있었어요 마이너스 상황이 그러면은 그 돈을 잃었을 경우에는 그 어카운트를 남은 돈의 두 배를 해야지만 본전으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리스크를 내가 거래를 할때 리스크를 1% 10%가 아닌 1%씩 그쵸 1%씩 리스크를 두어야지 절대로 마이너스 20, 30, 40, 50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조금의 리스크로 계속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셔야 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아 모르겠다. 나는 요 l 로 이런 식으로 진입했다가 이러한 수익을 기대했다가 반대로 마이너스 90%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 다시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 자, 욜로족. 욜로족 같은 경우에는 또... 4번이 네요 4번 리턴 즉 수익에 집중을 한다 리스크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거래를 진입하면은 얼마를 벌수 있는지 그것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반대로 진정한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리스크 리스크에 집중을 한다 리스크에 포커스를 맞추는거죠 내가 이 거래를 진입을 할때몇 퍼센트 1% 리스크를 둘건지 2% 뭐 이런식으로 어떠한 리스크를 둘건지 이거에 집중을 하는거죠 거래가 빠꾸를 맞아버렸다 스일러스를 맞아버렸다 나는 어, 몇 퍼센트를 잃을 것인가 얼마를 잃을 것인가 이거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거죠 먼저 그래서 이거를 잘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해요 여기가 아니라 아시겠죠 여기요 아시겠죠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크린샷을 한번 보시면은 트레이더들은 리스크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번째 거래 1% 리스크입니다. 1% 그 다음에 1대2 비율이에요. 이게 1대2 비율 리스크 리워드 1대2 비율이기 때문에 1%의 리스크 2%의 수익을 기대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진입을 해서 여기 타겟이 맞은 거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플러스 2% 수익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트레인드라인 브레이크를 한번 보고 진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리스크 1% 리워드 2% 그렇죠 리스크 손실 1%, 수익 2%의 비율을 가지고 거래를 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서 정확히 타겟을 맞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플러스 2%의 수익, 그쵸? 현재 플러스 4%의 수익을 챙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트렌드라인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그 다음 계속해서 트렌드라인 레지센스가 유지가 되는 걸 보고 여기서 진입을 했다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바로 상승을 하면서 3루스가 여기 맞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수익 수익 2%를 기대를 할 수가 있었고 손실 1%를 그렇죠 리스크를 두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잘 두었기 때문에 1% 손실을 맞았는데도 플러스 3%라는 수익을 우리가 현재 가지시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 차트에만 봤을 때는 자 그럼 반대로 YOLO족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됩니다 20%, 30%, 아주 큰 수익을 기대를 하면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쵸? 렇 20%, 30%. 여기도 20에서 30%. 수익을 기대하면서. 자, 똑같은 거래 진입해서 스타일러스 없이, 그렇죠 리스크는 우리는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쵸? 유로, 유로니까, 그렇죠 자 20% 수익을 기대를 하고 이제 거래 했는데 와 뭐야 대박 맞잖아 플러스 20% 누구보다 나는 트레이드를 잘할수 있다 나는 금방 부자가 될 거다 뭐, 별로 거, 뭐 별거 없네 자 트렌드라인 브레이크 나왔고 오케이 바로 진입 매도 오케이 쩍 떨어져서 또 20% 수익 어랄래 터졌다 자 플러스 40% 아 됐어 자 트렌드라인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못뚫는거 보고, 오케이 바로 진입 아니 이게 뭐야 개 털렸죠? 여기서 이게 잘만 됐으면은 나는 플러스 60%인데 스타몰스를 두지 않았고 잠깐 깜빡 잠들었더니 이게 뭐야 마진콜 전화왔죠? 너 돈없다 그쵸?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도 없고 거래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트레이딩은 이렇게 스프린트가 아닌 스프린트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아시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식할 때도 1 0년은 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보아, 보아야 해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트레이딩도 여러분 트레이딩도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비즈니스다 그쵸?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을 비즈니스도 뭐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다 레스토랑 운영을 하는데도 어떤 한주는 기가 막히게 장사가 잘되고 또 어떤 한주는 또 장사가 안되는 날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은 이제 영어로는 rainy day라고 하는데 자 이런 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거고요. 일주일 장사 잘됐는데 그 다음주 장사 잘 안돼가지고 가게가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트레이딩도 비즈니스처럼 관리를 해주면서 천천히 키워주셔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거래를 하실 때는 에 이런 식으로 스타러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고 꼭 스타러스를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꼭 그래서 최소 1대2 비율은 가지고 거래를 하셔야지 내가 거래를 5개를 줘도 5개 성공만 해도 그렇죠 승률이 50%여도 좋은 성적이 나오게끔 그렇죠 꾸준히 내 어, 어카운트가 클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시려면 무조건 사물스를 좋은 리스크 리워드 비율과 함께 좋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퍼센트와 함께 사물스 꼭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한평생 기업. 사장 밑에서 일을 해가면서 내가 열심히 일해도 그 득이 나한테 내가 열심히 일할수록 그 득이 나한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장한테 사다리 꼭대기 위에 있는 사람은 떨어지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가져가는 득이 배가 될수 있는 이런 건 어떨까요? 갑자기 이게 생각나네요 한 직원이 사장님의 차를 보고 이야 사장님 람보르기니 개쩐다 개쩐해요 그래서 사장이 말을 하죠 아이고 어, 고맙네 열심히 일해줘 그러면은 내년에 하나 더 뽑을 수 있을 거야. 자, 오버헤드 코스트가 적은 온라인 비즈니스가 아닌 이상 직접 가게를 차리고 뭐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려면은 그래도 보통 몇천만 원에서 몇억이 깨지는 이러한 상황인데 트레이딩 같은 경우 적은 돈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모 거래를 통해서 아무런 자금 없이도 데모 거래를 통해서 이제 모의 계좌로 이 시장이 어떠한 시장인지 좀 배울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 1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이제 해외 브로커들인데 적은 돈으로도 이제 천천히 실계좌를 이제 굴려가면서 어떠한 시장인지 배우고 내실력을 갖고 나가면서 그 적은 돈을 뿔릴수 있으면은 그때 원하는 자금으로 시작을 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뿔려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외환거래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현재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인터넷으로 돈을 벌고 있는 그러한 세상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발을 담가 보시는 게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You live everyday, you only die once 매일매일을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다 같이 눈앞에 있는 모든 귀화를 누립시다 고맙습니다.